입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네. 궁합이라는 거를 믿으셨어요? 어, 100%님은 아니었는데 <웃음> <네네>. <웃음> 그래도 어, 관심은 있었고 네네. 궁합은 좀 중요하다고는 봐요. 내가 이제 이게 무당이 되고 나서 네네. 보니까 사람 대 사람끼리 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네네. 교감을 할때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안 맞는 사람에 맞추려고 하면, 네네.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고 보거든요. 오, 응. 근데, 오. 뭐, 척하면 척 알아듣진 못해도, 척하면, 어, 그래? 라고 오. 이제, 오픈된 마인드로 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살아가는데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궁합을 한번,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좋다 둘이 좋아요? 아 내조 외조를 잘하는데 잘난 사람들끼리 만난 궁합이야 이거? <웃음> 둘다 잘났어요? 잘나고 잘난 사람끼리 오. 근데 나는 이 남자분도 남자분이지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무슨 일을 하는지 볼 때는 사업수단이 굉장히 음. 좋아요 음. 뭔가 어, 오너, CEO 자리, 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열 가지잖아? 음. 그럼 열 가지 다 해. 약해요. 아, 어. 잘한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열 가지라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제 인정도 있고,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런 이미지. 음. 그리고 되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뭔가 기운적으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딱봤어 아우 저 사람은 별로야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일반 사람들도 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지 음... 딱 만났을 때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만나도 좋은 기운의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음...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남... 나는 느껴지거든요 남자분은요? 남자분은요 이게 오락,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세상 착하고 편하고 천사같을 때 이런데 이게 완전 극과 극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 이게 화가 나거나 자기 성격이 좀 보여져야 될때왜 우리가 성격 없는 사람이 없잖아 어, 다 고집 없는 사람도 없어 그쵸. 근데 굉장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고집 안 꺾어요 아 그래요 음, 근데 반면 자기가 이게,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지. 중간이. 근데 이거를 이 여자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잘 맞춰요. 남자분 성격은 좀? 성격은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보이지. <웃음> 집요하죠. 뭔가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좀 골치 아프지 피곤하지. 솔직히. <웃음> 이런 성격들은 그렇게 유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할 때는 아까 진짜 100% 순종이에요 아 응. 100% 순종? 응 100%, 그100두 순종 두 분이서 궁합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인 거예요? 나는 60 60 응, 왜냐면 어느... 이 분의 남자분의 성격 때문에 <웃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웃음> 말씀이시죠그죠 근데 이게 이 남자분이 아무리 지랄연병을 떠나도 여자는 그러니까 철벽을 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 음...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게 부딪힘이 없어. 충돌이 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같이, 막, 이, 이렇쿵저렇쿵 하면 같이 싸우잖아. 그러면 네네네. 이 사람들은 같이 못 살걸? 어... 못 살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자녀가 있, 이... 어, 있어요. 있어 보이세요? 난 있어 아, 보여요. 어... 난 있어. 둘? 셋? 어... 응. 두분 그러면 다툼도 아 있죠 분명히 있지. <웃음> 그럼 <웃음> 누가 누가, 있지? 이, 누가 이겨요? 어떤 기운적으로는 여자가 이기는데 네. 뭔가 이제 딱 외향적으로 네. 화내고 성질 네. 떨고 하는 건 네. 남자야. <웃음> 아 그래요. 어... 근데 거기 걸 맞게 맞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도 이게 어, 무모하게 이 남자분이 투자나 어떤 게 일을 벌리지만 않는다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복은 깔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이 여자분은. 아, 여자분은. 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이야. 계산적인 거는 내가 제걸 뺏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뭐 100원 나가면 100원이 들어오고 200원 나가면 200, 뭐2 0원이 들어오고 이런 음. 이제 돈, 숫자적인 계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뛰어나. 그렇구나. 금전이 뛰어나구나. 응, 머리도 좋아요, 이, 이 사람은. 아, 그래요? 뭐, 건강적으로 안 좋은 건 없네? 건강적으로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데, 나는, <웃음> 얘기해야 되나? 전립선 쪽, 어. 남성 기능. 아, 그래요? 꾸 <웃음> 잡혀. 기능이 떨어졌어요? <웃음> 기능이. 이게, 이게 급격히 저아 아. <웃음> 그런 쪽으로, 왜, 이게, 이게 우리가 여자도 여성 질환이 있고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차후에, 지금부터라도 관리하고 체크해 가셔야 되는 부분. 뭐술술 많이 먹는가. 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생활 패턴, 습관 이런 음. 것들에서 이제 많이 좀 많이 사용했다고 하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기능적인게 네. 저하. 기능 저하. 뭐 알아서 알아서 주시면. <웃음> 그런 그런 게 저하. 어, 어. 아. 그런 쪽으로 조금 나는 어. 좀 잡히고요. 어. 음. 이게, 점... 네. 이,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젊,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자기 한2 30대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에너지 소모란 건 체력적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음. 그렇게 해서 많은 체력 소모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체력으로 인해서 기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어떤지 기능 저하들이 음. 많이 오죠. 음. 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남자분은 전 축구 선수 출신 안정환. 아 진짜. 여자는 이예원 씨. 이예 원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뭐이쁘시죠 네. 나는 이 우리가 이런 선수 부부들 나는 이승엽, 이승엽 와이프 그누송이 김송정이 어, 김정 그분 네. 난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거든. 어... 근데 그 다음으로 이쁜 사람 이유 원씨 아, 그래요? <웃음> 그런 커플로 보자면. 지금은 이, 이 부부가 안정적이게 살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응. 한 2020년 정도에는 응. 술만, 안정식 술만 먹으면 싸웠대요. 응, 응, 응. 진짜 술만 먹으면 싸우고. 그치, 이게 기본기 원체의 극과 극이라서. 다툼이 잦았다고 하는데. 뭔가, 뭔가 이만큼 살았는데 어. 안 힘든 시기는 없을 거예요. 어떤 고비라고 음. 좀 보는데 그 고비로 나는 잘 지혜롭게 넘겼다, 이혜원씨가. 그러니까 뭔가 그게 계기가 있어서 이걸 좀 넘긴 건가요? 아니면 안정화씨가 변한 건가요? 변한 건 아니고 계기가 있어서 잘 넘긴 거죠. 음. 음. 변화 왜 사람이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참고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가 한 번씩 폭발을 하잖아요. 네네네. 불만을 토로하든지 자기 의견을 막더막 강력하게 내세우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때쯤 우리 안정환 씨가 어떤 주변에 정 그러니까 주변에 인맥들이 좀 지저분했었다고 난 보여 지거든요 <웃음> 네. 자꾸 안정화씨를 해하고 야 음해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 이 사람이 사람 이용당할 이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운이 올라 그러니까 어 예민성 예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로 푸는 거지 술로 와. 풀면 왜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서 마셔도 술이 알딸딸하면뭐 하나 꽂히면 싸움닭들이 되잖아. 그쵸, 그쵸, 그쵸. 마냥 마냥 좋아요 좋아요 하지 않잖아. 응. 음. 근데 그런 시기였다고 난좀 보여줘요. 오래오래 잘 살겠. 나는 잘살 거라고 봐요. 근데 어. 그리고 아이들이 귀인들이요. 에 아, 부모를 어. 부모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부들을 음. 안 떨어, 그러니까 찢어지게 안 해. 음. 음. 안정환 씨가 사실 아뭐 예전에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방송인이잖아요. 그쵸. 많이 무슨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설도 하고. 안정환 씨가 다시 혹시. 축구 감독 이나 뭐 이런걸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네 음. 어떤 기회는 자꾸 푸시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가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이 탐탁치가 않아 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깨끗하고 청렴하면 좋은데 뭔가 지저분하다니까 어. 이런 이제 운동 쪽으로 엮인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개인 인맥일 거 아니야. 이게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음, 연예인 말고 음, 근데 그런 이제 자기가 축구 선수 생활, 선수 은퇴하고 지금 이제 주변에 어떤 관계자들, 현, 현역으로 뭐 그런 친구들을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축구 관계자들이나 뭔가 업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지가 못하다고 음. 봐요. 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중에 탈이 날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자꾸 제안을 해요 안정환 씨한테. 아 본인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쵸 자부심은 있지. 작은, 한, 환경이 어. 안 도와줘서 굳이 안 한다 음. 말씀이시죠? 어. 그리고 나는 나는 안정환이야 축구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인데 내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 아, 이런 그, 것들이죠. 그게 아, 좀 심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는 조심해야될거는 어떤 조심해야될거는 뭐 이게 금전으로도 지금 뭐 손실이나 손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떤 구설시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음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부들이 그러니까 부부동반에서 tv 출연하거나 자주 이제 언론에 대해 나오면 나는 그 언론이 비춰지는 것만큼 약간의 구설이 시비는 아니고 뭔가 이제 유언비어 같은 그런 말들이 떠오르, 떠돌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 같이 동반 출연하는 방송은 자제했으면 아, 좋겠어요. 그것만좀 자제. 그것만 자제하고 조심하시면 나는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봐. 네, 아, 알겠습니다. 솔직히 축구 보세요? 네. 축구 보세요. 안정환 씨 올려. 열두 명이 하는 건가? <웃음> <웃음> 거기까지만 계속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아, 안 보는 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